와, 61만인데, 야, 람, 야, 람, 피가 61만이야. 무명 피가 63만이고, 야, 이거 우리 삼성 한 번만 보자.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야! 부부부부부 스카우! 무명, 촥! 와! 맞나? 어? 미치겠다니까? 자, 디버프 한번더 걸어주고, 촥! 자, 체리엘 때문에 디버프 한번착 붙고, 난 나쁜 마법사야! 슈르르르르르르, 크닥 싸고, 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네,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네,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놀랍게도 무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무명이 지금 엄청난 친구라고 지금 댓글 제보가 막 전설님부터 해가지고 샤인님부터 막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막. 마치 우리 그리아모 난리쳤을 때처럼 지금 제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덱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설님이 추천하신 덱 중에 하나를 해볼 텐데 일단은 우리 애가 좀 많이 헐벗었어요 한번도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던 우리 무명에게 제가 오늘 뜨끈하게 밥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육각성 다 해줬고요 모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줬다 일마한테야 이왕이면 옵션 잘 맞춰 2.7 이상 무조건 돌려 고고 자이 정도면 되겠냐 따끈한 밥 맛있지? 야잘 뜨는데? 어, <웃음> 야, 165개 이 정도면 개상타 아니냐 이거? 오 이거 배가 많이 고팠구나 자 레벨도 올라가자 백0렙 가고 우리 무명이 모자가 갖고 싶으냐? 형이 사줄게 다사아 마스크가 없었어? 사야지 그러면 아 방독면도 필요해? 사임마어 우리 무명이 옷도 좀 사고 싶었구나 오늘 백화점을 싹다 틀어줄게 여기 너 오늘 밥값 못하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 이제 부담 주는 거 아니고 오늘 편하게 해봐 알겠어? 야 무기가 왜 이렇게 헐빈해 다사임마그 신상으로 나온 칼이다 부담 가지 말고 편하게 해 편하게 형한테 그냥 형님 이렇게 불러도 된다 말은 까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고심 좀다 사주고, 이제, 선물 하... 사줄게. 야, 그냥 현지해 언제 저거 돌고 있나, 임마? 빨리 컨텐츠 찍고 집에 가야지. 자, 바로 한번 사주고, 무명인데, 내가 널 유명인사를 만들어줄게. 흡사, 막, 시골에서 노래 잘하는 애 오디션으로 뽑아가지고, 막, 코디, 전문 코디 붙여 애막 때빼고 광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지. 아, 이제 좀 치게 생긴네자석이 야, 옷도 이마 시골에서 올라온 느낌 나잖아. 사준 거 한번 입어봐봐. 자, 그런 거. 어? 야, 돈 드린 티 난다. 그래, 네가 갖고 싶은 거 모자. 그렇게 한가 보자. 자, 이렇게 뚝딱 자본의 힘으로 <웃음> 64,000 투급을 가진 무명을 제작했습니다 성물이요 여러분 지금 시끄러진게 이번에 성물이 나왔잖아 일마가 종족불명 덱이 엄청 좋고요 기본 능력치 3 0 증가됩니다 이게 서버에서도 발동되고요 예, 아군턴 시작시 스킬 2개 이하인 아군 영웅은 방어관련이또 2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덱은 바로 이 덱입니다 안 종족불명 아군 기본 능력치 20% 자 더하기 잘해봐봐 20% 그 다음에, 에키드나가, 중적불명이 3명 써있을 테니까 15%. 그다음 무명이 몇 퍼라 이노 30%. 65%에, 처제리 디버프 한개 당하니까 324. 어? 하니까, 뭐, 어떻게 되노? 아, 계산 좀 해봐봐. 기본 능력치 89%가 증가하는 대기 왔다. 좀뜨하지 <웃음> 않나? 미치겠다니까? 자, 우리의 무명이 출발하면 감히 마신덱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무명입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무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얘가 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고요 일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나가겠지 감염이 한번 나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기가 한번 나가면 얘한테 지금 뭐 들어 있냐면 체리에체력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치기만 해도 디버프가 붙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 이거 음... 한번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긴 하겠다 자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파파파파 디버프. 자, 세개고요 촥! 하면서 디버프 한번착더 붙고. 자, 요렇게 디버프 여섯 개 챙기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구경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 맞다. 연맬 있으면 합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소멸이 붙을 뿐니까 오, 저, 근데 잠깐만. 맷집, 맷집 뭐냐? 야, 우리 무명 맷집 뭐냐 지금? 야, 이 맷집. 야, 차단 당하셨어요. 야, 때리다가 지가 죽겠는데? 에왜 저렇게 됐고너들너들하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디버밤 더 걸고요. 파크닥 잠깐만 우리 능력치 한번 보자. 52만 피가 52만이에요. 애끼드랑 피가 52만입니다. 저저저저 한번 더 걸고 잠깐만 쏴요. 퍽퍽퍽퍽퍽씩 25만 7천 자, 야 마신들아. 무조건 너거 세상이 아니야. 지금 우리 맷 집이 막 앞에 피가 50뭐고 어, 물론, 우리 딜은 더센거 많이 봐서 딜이 그렇게 대단하이보다, 기본이 진짜 높아가지고, 공방생이 다 높은, 편. 그냥 스탯으로 찍어 누르는, 와! 쎄다, 근데. 와, 힘 돌아왔구나, 너. 어, 힘 돌아온 거가 저 정도라는 거. 힘 돌아왔었는데, 이거밖에 못 갔어? <웃음> 야, 우리 연매를 괴롭혀보자. 켜주죽주지 어, 마. 자, 디버프 또한번봤고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누구 한그더 걸어주고, 촥촥촥촥! 촥! 가봤어요! 퐁퐁퐁퐁퐁! 자, 요정도 해놓고요. 자, 이제 슬슬 괴롭혀주자고. 이제 궁 있는데, 궁 쓰지 마. 야, 한번 치봐봐. 연매라, 니좀 치잖아. 해봐봐. 개뜬다는데 우리 진짜? 아 해제하고, 해제하고, 오. 오, 오케이. 힘들었는데 안 쓰셨네? 약간 무서운데 죽여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후라 있잖아, 후라. 야, 괴롭히자. 오, 이런 게 있었어, 임마, 이거? 필각의 스킬 삭제! 야, 무명의 새로운 발견이다, 진짜, 이거. 자, 쟤 기절시켜놓고, 우리 죽이지 말자. 축! 슥! 딜은, 어, 딜은, 예, 딜은 역시, 그런 정도 딜이구요. 후라! 예, 기절시켜놓고. 야, 해보자. 어? 뭐고? 뭘 당했길래 우리 랭따 당했지? 아, 아니구나. 여기 후라 있구나. 필각을 당한 거구나. 자, 자, 자. 아! 스킬 안써서 요거 붙었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 나는 너를 빨리 죽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무명필살기 한번 볼까? 자 기절시켜 놓고 착 이렇게 가지 자. 후라 니네 가만히 있어라 네. 야니 네 후라 맞다가 죽으면 어! 야! 무명아! 걔를 죽이면 어떡해! 오 잠깐만 니네 연매를 베어버린 너는 지금 야 근데 우리 너무 단단한데요 지금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야 무명한테 다다 다 밀어줘 오늘 너가만 있어 오늘 주인공 무명이다 지금 무명이 성물이 나왔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정도 퍼포먼스 보일 수 있는 거잖아 해보자 자 무명아 살살해 촥촥 와 5만 7천씩 뽑는다 해? 뭐 궁이 단일 적군 증폭 저기 버프 한개당 30... 아, 그런 궁이 있었어요 니한테 지금 버프 줄건 없긴 한데 그냥 써봐 야, 형이 너 오늘 때 빼고 광내고 오늘 니한테 막 다이아랑 막 쏟아줬다 현금까지 간다. 팍 21만 원. 오만한 okay. 어, 서브 영웅이에요. 서브 영웅인 것 같은데. 어, 어 그래요. 예, 무명. 오늘 니가 주인공을 내가 한번 앞에 꺼내준 거지. 여러분 서브로 쓰셔야 돼요. 어. 자, 제가 요 정도만 딱 보여드려도 지금 우리 구찌님들의 지식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형 굳이 이런 덱 말고 정적 분명히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두르막 나올 거야. 어, 그 추천 내가 많이 받아놓고 덱 가지고 있거든. 하나씩 공개한다. 이거는 어떤 덱이냐면, 기본 능력치 증가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한번 보면서 느끼는 짜릿함?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애들이 많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곧 공개됩니다. 한 장씩 다 쓰자. 괜히 그거 걸리지 말고. 촥! 감염부터 한번 툭툭촉 자, 너거 회복 못해요. 촉! 못해. 10만, 어? 촉촉! 6만 9천. 뭔가 촉촉 뒤에 팍! 크락! 한번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10만 디 나와, 임마. 촉촉하고 돌아오면 어떡해요? 아니야, 형이 너한테 부담 주지 않아요? 너는 편하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너는 서 있기만 해도, 형이 아주 뿌듯하구나. 자, 오케이. 전체기 이 오, 어둠 해보자. 6개 입으셨고 고도도도 오는데, 이게 안 죽어. 보통 이 정도면 죽었어야 될것 같거든요. 어? 봐봐, 저분 집 사람이었고, 보통 여기서 죽어. 근데 이게 왜안 죽으니까, 구수 형또 뭐, 그거, 저, 하시네. 나 나갈래? 이렇게 된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9,000에. 네, 저, 마무르 말이죠. 이 대기 데리고 오면 장난 아니겠지? 그것도 곧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사실 종족불명덱 하면 또 떠오르는 또한사람 있지? 해말로나 고서. 등등 막 떠오르지. 이거. 지금, 제가 딱 들어봐도 와, 이 덱은 개쎄겠다 하는 덱들이 몇개 있는데,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까지,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해볼게요. 어, 제 생각에는 막, 지금 막, 이렇게 센 캐릭터들 좀 많이 못 키우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덱이 아닌가. 근데 좀 함정이 있다면, 무명의 성물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네, 늑대 마술 쪽이기 때문에. 와, 61만인데, 야, 람. 야, 람, 피가 61만이야. 무명 피가 63만이고. 야, 이거 우리 삼성 한 번만 보자. 갑니다! 간단한 마법이야! 스카우트. 무명, 커 와! 봤나? 어? 어? 자, 하이라이트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각좀 부탁드리고요. 자, 디버프 한번더 걸어주고. 촥! 자, 체리엘 때문에 디버프 한번착 붙고. 난 나쁜 마법사야! 슈루루루루루루 버크덕 사고 딜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예. 어 우리 딜뽕, 이렇게, 불감증들은 이제 못 느껴. 이런 거는 딜을.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지? 야이씨.